코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몰을 활용하시면 굳이 먼 곳까지 가지 않으셔도 집 앞까지 배달되는 코스트코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보시면은 여기 온라인몰 써있죠? 어어어거기네 응. 상품 바로 나와요. 어. 식품 먼저 볼까요? 식품 있죠? 어어 어, 어.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식품을 보시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거의 많은 상품들은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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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쌈지막한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퍼백인데요. 젊은 친구들은 지퍼백이 이케아 지퍼백이 싸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용도와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리성도 좀 다르고요. 코스트코의 지퍼백은 바닥면이 넓게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들어가는 장점과 입구면에는 지퍼로 되어 있어서 한번에 여닫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케아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으로 꼬집어서 잠그는 이건 뭐라고 하죠? 특별한 이름이 없다면 꼬집 어떨까요? 꼬집!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얄팍한 바닥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가격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이케아는 장당 60원에서 70원이고요 포스트코는한 장당 118원입니다 뭐하고 계세요? 캡처하셔야죠 가격면에서도 총 개수를 따져보면 이케아 제품이 싸긴 해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득대형은 비올때 모자로도 쓰세요 나이 딱좀 하세요 넌 누구야? 다음은 스테인리스 트레이 인데요 이건 매일 사용하는 상품입니다 총 6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 9 9 90원 5만원이죠 뚜껑은 또 다른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물을 잠깐 뺄 때도 사용하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더 차고 신선하게 보관되는 상품입니다 후뚜루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캡처하시죠 야매주부 주방 수도꼭지 얼마전에 갈았습니다 주방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이런걸 바꿀때는 철물점 아저씨를 불러야 할것 같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집에서 빈둥빈둥 TV보는 아저씨 불러서 이빨로 빼라고 하면 금방 빠집니다 여보 이빨좀 빌려줘 어 알겠습니다 이제품 제가 늘 여러분께 구매하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주방에 이거 하나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평생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품이지만 꼭 주방 근처에는 있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거 이거 뻘건거 이건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한번 분사 잘못하면 주방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상품은 그냥 누르면 바로 분사가 됩니다. 두개니까 하나는 주방에 하나는 자동차에 아니면 엄마 집에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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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위주로 먹던 한국인에게는 매우 좋은 식문화가 될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샐러드는 우리 사람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집 개놈 새끼도 밖에 외출하면 샐러드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런걸 전문용어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라고 하죠. 풀을 뜯어먹다 못해 풀에 온몸을 던집니다. 야, 보은 아저씨들한테 혼나 네가 풀다 죽이면 어떡해 지금 샐러드 만드는 중이거든요 왜 저러는 걸까요? 내 몸에서 풀냄새난다 야매주부 바지락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지락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지락칼국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머니 맞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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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 준비하세요 요즘 그릭 요거트가 갑자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커스코에도 자주 이 요거트가 품절이 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그릭 요거트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해서 따라해봤습니다 복숭아 속에 있는 씨를 빼서 요거트로 채웁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넣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뭔짓이야. 따라해보긴 했지만 이건 아닌듯 싶습니다.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우적우적 막 비벼서 그리고 요거트는 암 예방과 고혈압에 좋다고 하고 요 단백질과 칼슘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일반 플레인 요거트 보다는 수분이 덜하고 요 당분이 하나도 없어서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빵 발라먹는 잼이나 시럽을 살짝 첨가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달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달걀! 달걀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왜냐면 한국말에 갤자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계란이 우리한테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달걀이라고 써 있으니까 달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걀 우에 보면 달걀이고 수적으로 0823이라고 찍혀있죠 네. 네. 건3날월 날이에요 월하고 날짜 8월 23일 그 다음에 아, 예, mcdfds는 보건 생산자 보유 번호고 음, 뒤에 음. 보면 환경 사육 환경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건 따로 별도로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육환경 번호 1, 2번 쭉 쳐보면 어떤 환경이라는 게 나왔냐. 채소 고르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배추나 얼갈이를 고를 때 우리는 주로 위를 보게 되는데 이곳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얼갈이 배추는 어떻게 고르시나요? 저는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짜잔 우리 다 이렇게 보잖아요 얼갈이 부추. 어 이파리 시들지 않았구나 응? 어? 아 이거 싱싱하네 요렇게 보는데 요렇게 보는게 아니라 요렇게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서 여기이렇게 하얀거 있죠 이렇게 하얀데 이런게 진짜 싱싱한 얼갈이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색깔 변한거 요거는 이제 물르기 시작한거래요 그래서 뒤집어 보시는 겁니다 얼갈이 보시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리울 땐, 나와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야매주부. 구독, 구독, 구독, 구독, 구독.